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성 교수 최정입니다. 오랜만에 만드는 몬스터 헌터 작품이자 오늘 만들 작품은 은장룡 멜제나입니다.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던 몬스터 헌터 썬브레이크가 나왔습니다. 여러 전작에 나왔던 매력적인 몬스터들도 차례대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그리고 제가 나오길 기대하면서 만들었었던 고어마가라까지 나오네요. 하지만 무엇보다 제일 기대되는 건 바로 이번 간판 몬스터이자 오늘만들이 녀석, 멜제나가 정말 멋있게 나왔다는 거죠. 뱀파이어 컨셉을 제대로 잡고 나온 이 녀석은 마치 모습부터 은빛의 턱시도가 연상되는 귀족같은 자태를 뿜어내며 이 녀석이 어떤 대상이든지 흡혈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묘한 공포감을 형성시키는 게이 멜제나만의 고유 특징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멜제나가 어떤 몬스터인지 간략하게 알아봤으니 본격적으로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죠. 우선 눈이 위치한 곳에 LED를 설치할 건데요 사실 캐릭터의 호러스러운 분위기를 주고 싶다면 바로 눈빛에 모든 걸 투자하는 게 좋은 선택인데요 사람도 무섭게 생긴 사람을 보면 눈빛부터 다르잖아요? 대충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 나도록 조명을 설치해주는 것이죠 하지만 이건 나중을 위해 있는 거니까 지금은 먼저 필요한 것부터 작은 작은 해보도록 하죠 일단 멜제나에 맞는 몸매를 만드는 게 먼저인데요 멜제나의 몸매는 대체로 예전에 만든 이베르카나 비슷한데요 둘다 어딘가 기품이 느껴지는 몬스터라 그런지 몸체가 귀족처럼 얇상하고 근량도 적은 편입니다 그러니 이런 차별점을 생각 해 오리한 몸매로 만들어주고 몸매 조형이 다 끝나면 피부를 발라서 백숙같은 형태로 만들어주기만 하면 세부 묘사에 들어가기 전 준비는 모두 끝입니다. 여기까지는 늘 그렇듯 참 간단해 보이죠. 하지만 이제부터 고생이 시작입니다. 이제 광기의 핀을 만들기 시간이거든요. 맨 처음은 꼬리부터 시작하는데 이 녀석의 꼬리는 중세 유럽의 둥기중 하나인 요런 플렌지드 메이스나 왕거나 귀족에서 상징으로 쓰기도 하는 세터를 연상시키는데요. 아마 대중 매체에서 벤파이어는 고귀한 귀족이란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 모티브와 같은 멜제나도 이렇게 나름 상징성 있는 오브젝트가 연상되도록 극절하게 디자인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후려치면 아플 것 같은 꼬리를 디자인한 거던가요? 꼬리비들이 타고 타고 골반까지 올 때쯤엔 여기에 작은 날개 같은 걸 한쌍 붙여 주는데요. 이따가 메인 날개를 할 때도 보여주겠지만 매일 제나의 날개는 찢어진 느낌이 나는 게 일단 기본 옵션입니다 그러니 날개막을 붙일 때 이런 찢어진 느낌을 잘내주는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꼬리 아랫부분부터 차근차근 비늘을 붙여가면서 그대로 복부와 가슴까지 아래를 전부 다 채워줍니다. 복부 비늘은 어차피 완성 후에 잘안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조명을 받았을 때 빛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인지라 어떻게 보면 조명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비늘 배열은 물론이고 칠 받았을 때 각질 같은 느낌이 눈에 잘 띄도록 신경을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날개를 할 건데 요 날개 날개가 다른 몬스터들보다 신경쓸게 많습니다 이렇게 일단 마디마디 사이에 V자 모양으로 날개막을 만들고 스머리는 아까 작은 날개를 했던 것처럼 잘 찢어줍니다 하지만 여기 날개를 찢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게 미리 재단해놨던 V자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날개의 모양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찢을 때 강하게 찢으면서 동시에 살살 찢어야 하는 특게 말로 했을 때 저게 뭔 헛소리지 싶은 듯한 느낌으로 작업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개가 모양을 갖추면 아까 했던 꼬리에 이어서 등까지 비늘을 타고 올라가 어깨죽지까지 똑같은 형태의 비늘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를 할 차례인데 아까 만든 LED가 있는 부분 주위로 입을 먼저 붙이고 흡혈기 그 컨셉에 맞게 날카로운 이발도 붙여주고 그리고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위턱도 만들어 머리의 기본형을 만들어줍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 우리가 노리는 건 간담이 서늘해지는 눈빛을 만드는 거였죠 그래서 눈이 들어간 자리에는 이렇게 구멍을 내줘서 빛이 새어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머리 세부묘사에 들어가기 전에 머리 양옆에 달린 갈기를 먼저 만들어줄 건데요. 날개를 만드는 것처럼 먼저 자잘한 살들을 만들어주고, 날개 만드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막을 붙여줍니다. 하지만 이번엔 끝머리 찢지 않고 그대로 놔둘 거예요. 그리고 머리 세밀묘사에 들어갈 건데, 제일 먼저 미리 파놨던 눈구멍에 검은색 클레이로 메워주고, 여기에 바늘구멍 같은 크기로 동공을 만들어줄 거예요. 지금은 빛이 안 들어오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따가 저 구멍 하나의 역할이 얼마나 위력적인지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얼굴을 조형해가면서 형태를 잡아주면 되는데, 저 눈구멍이 나중에도 보이려면 당연히 묻히지 않게 잘 주의하면서, 뱀파이어 컨셉답게 박쥐 같은 형태의 머리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머리 형태가 잘 잡히면 다시 등 비늘을 쭉 이어나가면서 머리 끝까지 이어나가주면 됩니다. 그리고 갈개 뒷면은 비늘과 동일한 색으로 붙여주는 데이 부분은 비닐처럼 거친 각질 같은 텍스처가 나도록 도구로 몇번 긁어줘야 주변에 있는 비늘과 동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이제 머리 주변으로 정리가 다 끝난 것 같으니까 머리에 뭔가 더 신경 써보도록 할까요? 일단 머리 형태를 만드느라 생긴 굴곡들을 정리하는 겸 클레이를 덧붙이면서 갈기 뒷면과 방법이 동일하게 도구로 긁어 텍스처를 줍니다. 그리고 눈 주변이나 이마 주변 중에 금박 비닐을 붙여서 포인트를 내줍니다 머리도 얼추 끝났겠다 그럼 바로 목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사실 목 옆으로 두르는 하얀 비닐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비닐들의 연장선이다 생각하고 한두 줄더 이어주고 바로 여기가 목 부분의 핵심이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턱시도의 프릴 같은 느낌이 강한데 거기에 매일제나 특유의 삐죽삐죽한 실내까지 더해져 마치 단풍나무님 여러 장을 겹쳐놓은 듯한 모습을 하고 있으다 그러니 이런 형태를 겹겹이 붙이면서 도구로 주름까지 넣으면 목은 완벽합니다 다음은 날개를 보도록 할까요? 이 부분은 아까 갈기 뒷면을 작업했던 것과 동일한데 여기 같은 경우는 꼭 한번 완전 건조를 시키고 작업하세요 왜냐면 면적이 넓다보니 작업하다가 힘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냥 뭣도 모르고 생으로 작업하면 날개 전체를 날려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 아깝다고 바로 작업에 착수하지 말고 꼭 기다렸다 작업하세요 그리고 뒷면 작업이 다 끝나면 날개가 꺾이는 부분에 아주 기다란 가시도 붙이고 날개살 부분과 제일 위쪽 부분에는 아주 작은 비닐들을 여러 개 붙여가면서 날개 뒷면을 채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깨로 이어지는 부분들은 다이아 모양의 비늘들을 붙여가며 빈틈없이 채워주기만 하면 날개는 끝입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이때 붙이는 비늘 배열들은 팔에 붙이는 비늘과 동일하니까 눈이든 손이든 어떤 방법이든지 상관없으니까 꼭 익혀두세요. 이제 바로 팔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제일 먼저 손볼 건 바로 이 손입니다. 멜제나의 몸 중에서 유일하게 이 부분 색깔이 제일 어두침침한데요. 마치 멀끔한 정장에 가죽 장갑을 끼고 있는 듯한 컬러 배열을 노린 것 같습니다. 여튼 이런 어두운 손에 날카로운 금색 발톱도 붙여주고 손이 다 끝나면은. 팔뚝 전체는 아까 날개쪽을 감싼 방법과 동일합니다 굳이 여기서 더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팔꿈치에 무기로 쓸만한 가시 두 개와 숨목 쪽에 아까 목을 했던 것과 동일하게 갈기만 만들어주면 팔까지 끝입니다 어때요? 대부분 앞서 했던 것들 응용이라 어렵진 않죠? 다리 같은 경우는 허벅지 비늘이 포인트입니다 허벅다리는 다이모양 비늘로 쌓아올리다가 뒤쪽부터는 간소하게 격자무늬로 비늘모양을 내주면 됩니다 그리고 종아리부터는 이것저것 많이 필요 없습니다 똑같이 뒤쪽도 격자무늬로 내주다가 발가락 라인을 그대로 타고 내려와 라인대로 비늘의 형태를 잡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손가락과 동일하게 날카로운 발톱만 몇개 붙여주면 이제 몸 어디를 돌려보든 비늘밖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빽빽한 비닐덩어리가 완성됩니다 하지만 이대로 모델링을 끝마치기 전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비늘 끝머리마다 포인트를 줄 부분을 집어주면서 이 새하얀 비늘 속에서 약간 다채로운 느낌을 주면 모델링은 끝입니다. 이번엔 모양이 꽤 잘나서 좋긴 한데 역시 전부 클레이 덩어리라 색이 밋밋한 감이 있네요. 그래서 이번엔 색감에 포인트를 주기 위해 에어브러쉬로 도색하도록 하죠. 멜제나는 은장용이란 이명에 맞게 뭔가 새하얀 피부 같으면서도 은빛의 광택도 어느 정도 가진 독특한 색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날개도 포함해서 광택이 좋은 NRM 페인트로 도색해 전체적으로 약간 반질반질한 느낌으로 도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로 날개를 도색할 때 날개 끝머리로 빠질수록 점점 금빛이 날수 있게 그라데이션으로 빠지면서 이렇게 면적이 큰 부위 안에서 다채로운 색감이 날수 있게 칠해주고 그 외에 금색으로 포인트 줄 부분만 더 칠해주면 도색 끝입니다 도색하나만 했는데 역시 색깔이 확 달라지네요 옛날엔 이거 없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LED 회로를 설치할 건데요 메일제나가 서있는 바이산 아래쪽을 판해서 회로를 넣을 공간에 만들어주고 기본 전력을 넣어줄 수 있는 배터리, 충전단자, 스위치, DC 컨버터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바이산 주변으로 LED를 붙여주면서 배경과 멜제나 하복부에 빛을 줄 조명을 설치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에서 해당 장면이 안 나오기도 하고 우리가 맨 처음에 설치하느라 잊고 있을 법도 하지만 아까 미리 설치했었던 멜제나의 눈이랑도 꼭 연결해주세요. 그리고 바닥 조명은 은은하게 퍼지게 글루건을 발라주는데 저도 오랫동안 이러면서 처음 알았는데 불힌 상태에서 글루건을 바르면 이렇게 비눗방울 놀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쪼그라드니까 일단은 신경 쓰지 말고 바위산을 가져와 바닥에 고정시켜줍니다. 멜제나 본체는 아직 고정하지 말고 대충 위치만 잡아주고 대기해주세요. 그 외에 조명이 없는 다른 바닥 부분들은 클레이로 한번 덮고 여기에 좀더 추가로 배경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영상에서도 보면 파괴된 고성에 다소고 닭게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잖아요 그래서 그걸 반영하기 위해 스티로폼 조각들을 잘라서 부서져서 여기저기 널브러진 성의 흔적들을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렇게 끝낸다면 스티로폼 쓰레기 더미 위에 앉아있는 멜제나가 되는 꼴이니까 바비덩어리 같은 느낌이 살도록 먼저 모델링 페이스트를 발라주고 그 위에 어두운 고성에 맞는 느낌으로 도색해 배경을 완성합니다 이것까지 다 도색하고 나면 본체는 배경에 붙이고 바닥 옆면만 처리하면 은장용 멜제나 완성입니다 라고 바로 완성 영상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다음날 촬영하려고 보니까 눈에 빛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원래라면 그냥 귀찮아서 안 나오면 안나온 거겠지 하고 넘기겠지만 아까 말했듯 이번 작품에서 분위기를 좌우하는 핵심 장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를 절개해서 대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찌어찌 수술이 잘 끝나서 멜제나는 건강합니다 그럼 이번엔 진짜 은장룡 멜제나 완성입니다 멜제나가 완성되었습니다. 라이즈에 나온 마가이 마가도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지만 이번에 나온 멜제나는 이런 호러스러운 모습이 특히나 마음에 드네요. 그래서인지 이번 썬브레이크에 어떤 새로운 몬스터들이 나올지 정말 기대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업데이트에서 제가 꼭 보고 싶은 몬스터들도 꼭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이거 완성하면 꼭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제가 그 동안 참 이것저것 많이 만들었지만 드디어 세트가 완성됐네요. 아. 하... 이렇게 한 타이틀의 간판 몬스터들을 한 화면에 담을 수 있다니 그야말로 모논복이 안차오를 수가 없군요 이제 영상편집도 끝났으니 당장 얘둘다 빨리 혼내주러 가야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저는 그럼 다음에도 더 멋지고 재밌는 작품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저도 이제 게임을 즐길 수 있어요